예, 안녕하세요 그 오늘은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편한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자, 첫 번째 비포 애프터 또는 제품의 효과가 시각적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제품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돼지코팩이랑 아어발팩그 뭐 다음에 뭐 고양이 털 제거기 돌돌이 이런 것들 시각적으로 제품의 효과가 확연히 드러나는 제품이에요 이런 제품이 팔기 편하냐면은 이게 저희가 보통 광고할 때뭐 이미지나 영상으로 광고하잖아요. 이미지나 영상으로 시각적으로 흥미롭게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. 그 그러니까 뭐냐면 은 SNS로 광고하기 편해요. 그리고 시각적으로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소비자도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요. 다시 말씀드릴게요. 비포 애프터나 제품의 효과가 시각적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제품. 예, 그럼 두 번째입니다. 두 번째는 원치가 아니라 니즈가 있는 제품이에요. <웃음> 원치는 뭐냐면은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이런 제품이야 그런 제품은 팔기가 힘들고요. 물론 팔 수는 있지만 은 그거 말고 니즈가 있는 제품이 뭐냐면요.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. 내가 뭔가 불편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그 제품을 사야 되는 거예요. 이게 필요한 제품. 네.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게 아니라 꼭 사야 되는 제품. 이런 제품이 왜 팔기 편하냐면 은 상세 페이지 안에서 설득하기가 쉬워요. 이거 이거 때문에 넌 사야 된다 이걸 사가지고 넌뭘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 니즈가 있는 제품은 상세페이지에서 설득하기가 쉬워요 그럼 세 번째 차별화, 차별화할 차별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는 제품이요 어, 어떤 뭔가 이런 동종업계 제품 중에서도 뭔가 다른 판매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큰스펙상의 차이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조그만 요소가 있으면 은 상세페이지 안에서는 굉장히 확대해가지고 어필할 수 있어요 네, 다시 말씀드릴게요. 온라인 상에서 판매하기 편한 제품은 어,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. 첫 번째는 시각적으로 효과가 확연히 드러나는 거. 이러면은 광고하기 편해요. 두 번째는 원칙가 아니라 니즈가 있는 거. 이러면은 상세 페이지에서 설득하기 편해요. 그다음 세 번째가 차별화 요소가 있는 제품들이요. 네. 근데 사실 요거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. 뭔가 다른 다른 사람이 많이 팔고 있는 제품을 그 똑같이 가져서 팔기 상당히 원래 힘들어요. 물론 이 차별 제품 차별화를 제가 정 못한다 그러면은 이름 바꾸고 상세 페이지 바꾸고 여기까지 해도 판매는 가능해요 그 다음에 패키지까지 바꾸면 완벽하겠죠 어쨌든 그게 좀 힘드니까 아예 제품 소싱할 때 차별화가 되는 제품을 소싱하는게 편해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물건 파시는 분들은 이걸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냥 남들 많이 파는 거 오프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파는데요 그런 거보다는세 가지 시각적으로 확인이 드러나는 거 효과가 확인이 드러나는 거 뭔가 불편함을 해결하는 거그 다음에 다른 제품이랑 차별화 차별화점이 있는 거그 다음에 한 가지 방금 생각한 건데 오프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거 동네 슈퍼나 홈플러스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기에는 뭐 그닥 네뭐 쉽진 않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기억하세요